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제가 가끔씩 설기로운 노후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면 편안한 노후를 지낼 수 있을까 라는 사례를 말씀드리고 하는데요. 설기로운 노후생활의 핵심 키워드는 누리고 나누며 지키는 것입니다. 예컨대 각자의 형편들은 다 다르잖아요. 이때 누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노후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많은 돈이 있어야, 많은 돈을 써야 누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에서 어떻게 하면 잘 누릴 수 있을까, 형편은 다양하니까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나눈다는 것도 내가 누리고 여유가 있어야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도 생기죠. 자, 이때 물론 나눈다는 것이 돈을 나눈다, 물론 그럴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행편일지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겠죠 자 그렇게 내가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길 때 비로소 내 노후 재정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더라 라는 주제로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설기로운 노후 생활에 어떤 분의 사례냐 하면요 64세인데 달랑 빌라 한채 제가 가끔씩 달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뜻입니까? 달랑이라는 표현 자체는 그것밖에 없다는 뜻인데 물론 형편들은 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 제가 달랑 1억은 했더니 1억은 나는 구경도 못했다 이런 댓글도 있는데 그렇지만 내가 가진 다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64세 달랑 빌라 한채 어떤 의미에서는 자 빌라라고 하면 일반 아파트보다 가격이 싸죠. 또 특히 이분은 지방에 계신 분이니까 그닥 집값이 비싸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2억 5천 정도 시가가 나가는 빌라에 거주하는데 64세니까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다른 예금이 크게 없어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지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계속 근로 소득이 있을 것도 아니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걱정이 많으신 분이죠. 구체적으로 보면요. 국민연금 70만 원을 받고 있고 근로 소득 지금 경비 지익을 하시는데 월 1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월 소득은 220만 원 정도 있죠. 그런데 정말 안 쓰세요. <웃음> 안 쓰시는데 얼마를 쓰시냐? 100만 원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국민연금, 근로 소득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월 저축을 100만 원 정도는 하고 계신 분이에요. 제가 이분께 좀 쓰고 사시라고 했는데 노후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어서 돈을 쓰는 것이 너무 두렵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앞으로 5년 뭐7 0대 이후 즉 일을 못하게 될 때도 어떻게 예상될 수 있는지도 설명을 들었더니 정말 많이 안심하셨습니다. 자 이분한테는 또 삼성전자 주식 3천만 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너도 나도 삼성전자를 한다고 하니까 특히 배당도 있다고 하니까 안전할 줄 알고 했는데 지금 손해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고민이었는데 자 이것은 그냥 일단 두라고 했습니다. 이분, 이분의 이분 재정의 목돈 기준으로 보면 적지 않은 돈이나 지금 그렇다고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도 아니고 해서 일단 그냥 기다려 보시라고 삼성전자니까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미국 ETF에 2천만 원 하시고 계신데 이 ETF라고 하는 것은 개별 종목 주식보다는 훨씬 조금 평균적으로 분산되어 있죠. 펀드니까 펀드니까. 그래서 미국 ETF 2천만 원도 제가 보니까 사실은 주식형 펀드예요. 주식형 펀드니까 개별 종목 투자보다는 오를 때 적게 오르더라도 떨어질 때는 적게 떨어지니까 개별 주식 종목 투자보다는 조금 안정적이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마이너스 상태입니다만 그대로 두피다. 왜냐하면 어쨌든 여유돈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저축을 꼬박꼬박 해서 여유돈에 3천만 원이 생겼대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할까? 이분 생각은 삼성전자나 미국 ETF에 지금 많이 하락했으니까 여기에 물타기죠. <웃음> 물타기 투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어, 또한 동시에 저희 바인 투자자문에서 하고 있는 매달, 매달, 어, 월 배당이 나오는 연한 5% 정도 배당 안정성이 나오는 이월 배당 ETF는 어떨까요? 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어, 저는 이 여윳돈 3천만원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축은행 예금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이미 삼성전자 개별종목 그리고 미국 ETF 2천만원 투자자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식형 자 그렇기 때문에 여윳돈 3천만원은 보다 안전한 저축예금 저축은행 예금을 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죠 그래서 목돈도 적당하게 위험 등급별로 분산이 되어 있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이분은 적극적 자산 개별 종목에 3천만 원. 또, 어, 적극적 자산이지만 조금 안정, 안정성이 높은 적 펀드니까 미국 ETF에 2천만 원. 그리고 새로 생긴 3천만 원은 그냥 저축, 은행, 예금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산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분이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6년 후를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저축하고 있잖아요. 이분의 걱정은 나중에 일을 하지 못할 때였거든요. 자, 6년 후 70세 기준으로 보면요. 일단 2억 5천 빌라가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다라고 전제할 때, 그때도 국민연금 70만 원은 여전히 나옵니다. 물론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 소비자 물가상승률 통계체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올려주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많이 받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변동 없이 받는다고 가정하고, 자, 이때 이분은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2억 5천 지금 빌라에 사시는데 지금도 가입할 수 있으나 지금은 소득 활동을 하고 있고, 이 동네가 그닥 크게 집값 변동이 없어요. 요즘 같은 집값 하락기에도 즉 아직도 이 지역은 집값 변동성이 크지 않은 지방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 그때 나중에 70세 때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아무래도 이제 뒤에 가입하면 월 받는 돈이 많아지니까 일을 하지 못할 때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한 80만 원 정도 70세 기준 나오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뭐죠? 바로 기초임금이죠 기초연금이 부부가 같이 받으면 합산 6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지금은 기초연금이 30만원 정도이고 부부합산으로 받으면 20%가 감액 할인되지만 나중에 한 6년 뒤에는 지금 기초연금을 계속 올린다고 하니까 올리는 것을 감안했을 때 부부합산 그냥 60만원 정도로 일단 예상해 본 겁니다. 그렇게 하면 월소득 210만 원이 생기죠. 그러니까 6년 후 이분이 70세 때 만약 지금의 근로 활동을 못 한다 하더라도 월소득은 210만 원 생긴다. 자, 그래서 여전히 월생활비가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월여윳돈 역시 110만 원 정도가 남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좀 쓰시고 앞으로도 좀 쓰시라 누리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전히, 그러면 앞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목돈이 있었죠? 삼성전자 주식 3천만 원, 또 미국이 대표 2천만 원, 또 제가 그냥 저축은행 예금하십시오 했던 3천만 원. 그것만 합해도 목돈이 1억 원이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이 1억 원이 6년 후7 0세도 그냥 변함, 변함 없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1억 원불러서 알파가 될 수도 있겠고 1억 원 마이너스 알파가 약간 될수 있으나 그건 알수 없으나 어쨌든 70세 때도 매달 생활비는 여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 집에서 살고 또 목돈도 있으니까 이분의 노후는 지금보다 또 조금 많이 써도 본인을 위해서, 본인들을 위해서 써도 괜찮은 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쭉 드렸죠. 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또 나름대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나의 재정이 알게 되니까 이분은 많은 두려움과 불안이 해소되고 안정적으로, 아, 이제 누릴 수 있겠다. 이제 좀쓸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슬기로운 노후생활 누리고 나누며 지키는, 지킬 수 있는 사례를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혹시 노후생활에 관련된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화 065360153 또는 카카오톡에서 돈 파는 가게나 바인 투자자문 검색하셔서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셔도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